층가가 높으니까 뭔가 되게 시원시원한 것 같은 느낌? 음. <웃음> 우와! 존 <웃음> 코츠 <웃음> <striper> <오, 웃음> 나베! 와. 우와! 우와! 꽃이에요? 저거? 어와 우와! 우 이렇게 예쁘게 담았지? 아, 아, 스키야키 복기랑 아, 엄청 푸짐해 <웃음> 엄청 많이 들어가있다 내용이 너무 충실하다 약간 달달하고 짭짤한 그 약간 찜딱같이 그런 간장베이스일 것 같아요 아, 소개 여러분! 알바 어머, 저 이거 뭐야? 아, 은이 아, 아, 이거는 아, 케이크다, 케이크 그러네, 케이크네, 거의 아니 지금 성게 알이랑 연어 알이랑 무슨 일이야? 그 연어 알이 꼭 유리 구슬 같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맑은데 너무요. 저거 들어간 거 봐요. 와. 그 회가 깔려 있고 위에 연어 알이랑 성게 알이. 네. 성게 봐요. 이게 저거 섞어 먹어야 맛있지. 아 진짜 맛있겠다. 누가 먹자마. 나 너무 좋아해. 아, 초밥 진짜 맛있는데. 봉초밥이라고 하는 게 보통 밥을 말아 가지고 아. 위에다가 초밥을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와, 삼겹. 삼겹이다. 동삼겹. 뜯었는데 뜯기는 거 봤어요? 네. 얼굴 아무거 엄청 와. 부드러운가 봐요. 넓어. 빠지 <목소리> 자, 성게 연어알 밥 하나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 아, 비주얼 <목소리>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게 성게, 이게 연어알? 연어알, 응. 성게 응. 와, 흘러내린다 입에 딱 넣으면 알톡 터질 것 같아 사장님 이거 사이에 있는 거는 뭐예요? 그 도미, 광어 막 오, 그런 오, 것들 오. 있잖아요 살짝 소스에 재놨어요. 그래서. 밥에도 뭔가 섞여있는 것 같은데? 그, 갓김치 섞여있 갓김치. 아 갓김치. 맛있겠다. 음. <놀린다> 오. 씹는 맛이 좋나보다. 오독오독 음. 하겠다. 그러니까요. 아. 일단은. <놀린> <놀린> 자, 이거. 미쳤다. 오! 스타 와. 감동이야. 음, 장난 아니야? 어때 으음 게난 음, 음, 아니야? 어때 아.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달까? 음. 대박. 와, 흠지 진짜. 가음 자, 소영 소영 소영 갑니다. 소영 소용, 영이 와, 현재 흠지 진짜. 근데 먹어. 누 아, 누가 나나 그래. 봐, 누가 나나 봐 아, 아, 왔어, 왔어 지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맛있어 저 찐이다 연어 알이 똑똑 터져 아, 똑똑 아, 터지지, 그래 연어 알 터지는데 성게알은 녹고 성게알이 간을 맞춰주는 것 같아 음. 약간 짜조름하게 그리고 이거 밥도 간이 배어있어 음. 다그 양념을 따라 하셔가지고 밥은 또 밥대로 톡톡 씹히고 진짜 그냥 바다그 자체 아니야, 음. 완전? 진짜. 와,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다. 새우튀김 와 우와. 봐. 밥밥 먼저. 먹아 이렇게 나오신 니다 대박. 자 지금 새우튀김 새우마요입니다. 아 진짜 크다 근데 진짜 크 네. 어, 근데 크게 크기 음, 크기는... 어야 맛있어. 아 <웃음> 소리 바삭바삭어 소리 봐. 오, 이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거 보면 바삭바삭함이. 아얘 예, 그리고 지금 값 나와가지고. 아 완전 맛있는 온도. 아얘 그리고 지금 감 나와가지고. 아 완전 맛있는 온도. 응. 음. 아, 예, 음~~, 음, 음, 음 어? 아, 수다 들어갑니다, 수다도 수다, 오오 수다 역요 아~~ 약간 그 탱글탱글한 맛이랑 크리미한 맛이랑 아몬드가 오도오독거려가지고 식감이 세가지다삼종 세트 그렇죠. 3합이야 탱글, 어 고소, 아삭 어, 우와, 이제 네. 나베 나왔다 네, 우리 아, 나배. 이제 돈코츠나에 아, 나왔습니다 와아 아, 아, 비주얼 진짜 이쁘다 곱다 곱다 진짜 오, 진짜 약간 물갈비처럼 아, 뭐 어떻게 저렇게 아, 예쁘게 담았지? 국물부터 가야죠 와와와 국물이 어때? 진짜 고소해 진짜 그래? 맛있나 보다 구수하면서 깔끔해 하나도 안 느끼해 그렇지? 야. 와 멋있네. 대박이다 아 진짜 깔끔해 고기에 맛있고 깊은 맛은 나는데 기름에 느끼한 맛은 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이거 완전 대박. 진짜 오, 오 저뜬가 봐. 오, 열었어요. 야, 야. 야, 정석으로 먹는데, 그거 저걸 잘라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숙취가 아니에요. 이거 원치기가 아니라. 행복해 는거요 아, 와, 최고인가 봐. 아, 진짜. 아, 진짜 맛있나 봐. 아, 꼭 소고기 같군. 되게 고기가 얇은데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 그리고 이 숙주가, 숙주가 왜 있는지 알겠어 너무 부드러우니까 좀 아삭거리는 음. 식감 좀 느끼라고 아 이거 뜨거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야 아, 매콤한 거아 이건 매콤한 거잖아 그치? 렇자 매운맛 들어갑니다 자두 번째 동꼬치 나베 시작입니다 이거 매운맛입니다 어, 이건 매운맛이구나 아 어, 나베 진짜 얼큰하겠다 오시향 음. 어우 시향과 어아 <웃음> 매운 게더 맛있어 어, 저 여기 응. 술 한잔 하셨군요. 아, 회장하러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회장되는 느낌? 응? 맞아, 맞아. 약간 매운탕처럼 음음 많이 느끼는 않은데 어. 딱그구소한 맛도 있, 있으면서 조금 더이 얼큰한 게 있어. 어. 회장되는 느낌? 매운, 마, 허가 매운 것보다 콜로 응. 느끼는 그 매운 향이 올라오는 응. 거 색깔이 막 빨개지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음. 여기가 약간 얼큰한 거 아 소영이 소영이도 들어가요 지금 소영 국주치기 소주치기 안 끊어요 음 와오 남들이 보면 소면 먹는 것 같아 술장 먹으니까 느낌이 또 다르다. 이름이 끓고 있어. 와. 와, 저 불방. 어, 와. 저렇게 끓는다, 끌어. 자, 수다 들어갔어요. 시간은 갑니다. 자, 수다가. 60분 스타트. 야, 수다가 스타트를 어, 끝내요. 야. 자, 말리도 아, 예, 말리 들어갑니다. 두 번째. 안 비린가 보다. 안 비린가 보다. 아아 음? 맛있어? 생각자다 음. 음. 음, 아미도 지금 한입 들어갔고요. 아, 진짜 진짜 고소하고 그리고 이게 익혀져 음음 돼... 있어서 어. 고등어라서 비린맛이 음 엄청 강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 바로. 고소하고 그리고 이게 익혀져 있어서 응. 이게 익혀져 있어서 약간 그 고등어 구이랑 밥이랑 약간 네? 먹는 느낌이야. 음. 음. 근데 되게 뭐... 야들레드라고이 정도면 괜찮지? 두 개를 야 빨리 두개 한꺼번에 넣습니다. 음. 음. 어또뭐 나왔거든요? 통삼겹조림이 지금 나왔습니다. 와, 아, 이거 봐. 삼겹살 완전 부드러워. 뭐와 뭐야? 그냥 바로 다 어? 뜯어지는데? 오, 들어 와, 와, 와, 아미, 아미! 아미가 아미. 방금 아미. 통삼겹조림을 아, 뜯었는데 어? 뜯기는 거 봤어요, 살? 너무나 무난 너무, 너무 엄청 부드러운가 봐 너무 부드러워서 부서지네요. 그러니까. 와, 근데 부스러져. 어머, 맞아. 뼈도 있거든? 뼈가 엄청 그냥 음, 녹아. 잡고 있는데 부스러져. 얼얼키. 너. 계란 짱맛. 음 어,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맛있다. 계 좋아하는 거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약간 동파육 느낌. 어, 동파육 그치? 느낌이다. 약해안 넣은 동파육. 불고기 소스 같기도 하고, 음. 간장 소스. 달고, 음. 달짝지근. 음, 음. 와, 나왔죠? 뭐가 자, 나왔죠? 닭고기 스키야키 <웃음> 나왔습니다. 아니, 저 안에 들어온 닭고기는 껍질을 한번 구워서 담았다고 하니까 한번 바삭하게 너무 풍미가 있지 않을 것같습니까어 아, 너무 괜찮다 닭 껍질의 감칠맛이확 돌겠네요 그렇죠 와, 이거 염통이야? 와닭똥집인가 염통, 염통 영통. 염통이 음. 들어있네 염통은 진짜 여 맛있잖아요 염통은 음. 지금 먹어도 될걸? 하나 더너어을까내통 음~~ 방 염통 꼬치 가 진짜 쫄깃쫄깃해 <목소리> 냄새 안 나고 뭔가 고기 먹어도 될것 같아 아 역시 아유,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 참 오, 야. 덜렁거리는 고기 맛에 덜렁거어 고기가 그렇길래. 덜렁거려. 닭고기가. 와. 그것도, 와. 불고기 전골에 숙주를 약간 넣은 맛이야. 근데 확실한 거는 고기에 그렇게 어. 간이 많이 배진 않는 어어. 어, 어. 그래서 그냥, 그냥 국물로 먹다기보다는 음. 약간 고기의 본연의 맛을 먹는 느낌? 음. 닭고기 본연의 맛. 그냥 먹어도 좋아 날계란은 이렇게 깠거든요 근데 보통 나베는 네네. 날계란을 찍어서 먹어요 노른자에다가 노른자. 그쵸, 그쵸. 아 날계란 스키야키 소스 그러면 되게 고소하잖아요 고소하면 배가 되죠 아 진짜 고소하네 진짜 고소해 쭉쭉쭉쭉쭉쭉 네! 고우리! 와, 와 누른자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누른자 진짜 고소하다 고소함 더하기 고소함 우동살에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에 또 국물이 짜박짜박하게 끓는면우동 네. 사리 약간 볶음면처럼 되잖아요 맞아, 맞아, 어? 맞아 아, 얼마나 맛있어 양념 진하게 배가 되고 아 반말리 우동 들었어요. 야 우동을 이렇게 말리고 오. 열기를 식히고. 음. 어 아, 우동 정말 진짜 맛있다. 남들은 보면 우동 드라이 하는 줄 알겠어. 요 네, 던져줄게. 응? 엘리베이터처럼 지금위험해 수다, 수다, 우동 면치에 갑니다. 마지막까지 수다도 가요. 자, 아미, 수다, 동시에 갑니다. 오! 나부터 먹을게 네. 아니아니한 어! 번! 쪽! 두 번! 막 착취! 아, 미 역시 대단합니다. 진짜. 수다가. 아, 와! 오, 와. 오, 이거 오. 아, 오. 오. 와! 이거 진짜 컸다. 진짜? 와! 와, 이거 진짜 컸다. 컸다. 마지막 사업에서라도 드려야 될거 아니야? 예, 네, 뭘, 뭘. 저, 그거라도 드릴까? 뭐. 아, 저번에 했던 거요? 응. 어. 저희...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치킨난방이라고. 생일이라 세워가지고 초, 초, 초, 초불처럼. 오 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우와 계란 대박이다. 계란인가? 한번 먹어봐 나그 타르타르에 계란 같은 거 넣어가지고 파티를 해보면 아니 진짜 부드럽다 부드럽다.